y y y ahí v e e Puyo? Son las cinco y media de la mañana. Las cinco y media de la mañana. Y nos vamos de viaje a m o s p o Y estamos corriendo porque... Bueno, realmente son las y cuarenta y cinco así. Y el tren sale a las seis. Así que... e u e r g u e 어디야? 먹포! 드디어 먹포다. 야 날씨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와. 오빠! 알았는데. 오빠! 나 바나나 냄새 이미 나는 거 같은데? Acabamos de llegar a m o s p o después de 6 horas y 40 minutos de tren estábamos tan emocionados que nos olvidamos de decir que acabamos de llegar a m o s p o Pero acabamos de llegar a Mokpo ¡Esto chava! ¡Yopte! e y o p i n y o p t e ¡Yopte! e y o p e Y ahí al fondo se ven los teleféricos y u t a h e s a n 나왜 그렇게 재미없게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 유달산이라고? 러코에 어. 유명한 곳 아니 누가 재밌게 말할 수 있어? 여기 유달산이야? 그래야 돼? 유달산! 페인 <웃음> 생각 안 하지 않아? 리스마스 때? 어. 유달산 이때레헬리 <웃음> 고아, 마리노? 에스키엘다 이케라 라면! 아니야? 아니지! 저옷 인상. 목포고리 이쁘다두 번째 인상. 테이블카 타고 싶다. 세 번째 인상. 목포산이 멋있게 생겼다. 그러니까. 불산이라서 멋있다. 야, 얘 내려오는데, 이제? 봐봐.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가는 거니? 어? 어디 갔지? 어, 저 해파리 먹었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응? 떨어질까봐 걱정된다. 안이고고이 지금 생각하고 있 아, 떠밀렸다. 지금 다물이네. 거기서 갈래? <웃음> 다른 방법 찾고 싶은데 없어. <웃음> 이즈는 포기한 것 같은데. 어, 아이고. 아이고고. 아이고. 와 이제 보내 주자. 앞으로도 달다가 힘든 순간이 생기면 그렇게 달리나가 안녕, 고양아. s 어 e d u i r e u n p o o n o a s n Y se p a r todo el mundo a ver al gato cuando estamos en uno de los sitios más famosos de Mopo, pero, pero no, el gato le robó toda la atención al sitio. Fue la estrella del día. Bueno, pues estamos en k a p a w i que vienen a h s i e d r s c l a t n a t e t e i t i n e c l h l s e t e s e h a l a p n p t d k p a uno de los sitios más populares de Mokpo y les voy a contar la leyenda del origen de Gatpawi la leyenda cuenta que había un hombre que vendía sal y su padre estaba muy enfermo entonces se fue a trabajar a una granja lejos para ganar dinero para las medicinas de su padre y al final bueno el jefe no le pagó y volvió y cuando volvió el padre ya había muerto entonces dijo bueno lo único que puedo hacer ahora es enterar a mi padre pero cuando fue a enterrar al padre se le cayó el ataúd donde lo llevaba al agua y entonces cuenta la leyenda que se quedó tan afectado y que lo sentía tantísimo que se quedó en el lugar con un corro tradicional coreano que se llama sadgat para no ver el cielo hasta el día de su muerte y luego en algún momento pues nacieron estas dos piedras que las llaman la piedra padre y la piedra hijo y luego también hay otra leyenda que ya habla sobre el budismo, que cuenta que Buda y su discípulo Arahant eh, iban caminando por el río Yongsan y se pararon aquí a descansar y llevaban esos corros tradicionales que dije antes y se los dejaron aquí y entonces esos d o corros se convirtieron en esta roca y esa es la otra leyenda y por eso también se le llaman las rocas monjes 어 부에노 부에노 엔디엔더 엔디엔더 너는 아까 전설 관련돼서 얘기했잖아 음, 그렇지? 네. 나는 이거 를 뭐라고 설명할까? 이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면 얘가 일단 파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부서진 거거든 근데 이렇게 파도가 치면 물이 묻어 있잖아 근데 바닷물이다 보니까 소금기가 남아있지 소금에 의해서도 조금씩 아 머리? <웃음> <웃음> 그 소금에 의해서도 조금씩 부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파도에 의해서 부식되고 소금에 의해서 부식되지 근데 저 위에 남아있는 갓부분 있잖아 저기는 이제 바닷물이랑 소금이 닿지 않은 부분이야 거기에는 계속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면서 햇빛에 의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야 그래서 밑에는 점점 약해지고 조금씩 깎여 내려가고 위에는 점점 더 햇빛에 의해 단단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 각 모양 부분만 지금 남아있게 된 거지 야 여기서 일몰을 보게 된다 나는 이렇게 일몰 때 여기 바닷물에 비치는 해 있잖아 어 그게 난 너무 이뻐 이게 한국어로도 단어가 있거든? 어? 소의 혓처럼생겼다 그러거든? 소 있잖아 소의 혓바닥? 어 갑시다 어. 비선생님 뭐 어. 찍으세요? 물고기 물고기? 쟤네 그거야 짱뚱어 얘네로 국 끓여 먹기도 해 짱뚱어탕이라고 이게 이렇게 갯벌지대에서 사는 애들인데 비야 얘네 보여? 와 얘네 야, 집게 엄청 커왜 이렇게 크지? 한쪽 집게 가 엄청 큰데? 한 종류가 아니네 저기 빨간색 깔 집게 엄청 큰 애들도 있고 Aquí es d o d e e t a m o s grabando los p e i i t o s e los congresos, y aquí para los que vieron nuestro v d e o en la p s a de f e o otro poema para los que vienen paseando en la playa, poemita. Dice: Lanza este s a l a vida para salvar a un hombre ahogándose. e c o n n o 여기 박물관이네 근데 박물관이뭐 이렇게 이쁜데 있어? 여기 뒤에 아이. 배경 너무 이쁘지 않냐? 이거 소나무야 아. 짠.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바뀌는거지 저 <목소리> Canaria 얘네 본적 없어? 을 <목소리> 여기 박물관이 대체 몇개야? 벌써 분기 한 다섯 <웃음> 개 되는 것 같아. 한 일곱 개. 여기 목포 구미 목포에서 자랑하는 아홉 가지 맛있는 음식. 아하. 네, e <웃음> <데> 목포. Nueve sabores. E s t á por todos lados. o r g u l l o d 뭐야? 야, 하늘에 불났다. 아, <웃음> 진짜 이쁘다. 와 <우와>. <목소리> <목소리로> 짜잔. 해피 모포